내차량네관련다 네, 안녕 동티비요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애니메이션 속의 주인공 캐릭터 인형을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차량에 붙이고 다니시는 분들이 꽤 많아졌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주행 중 떨어질 우려도 있어서 불법 부착물로 분류되고 단속 대상이 될것 같은데요 여러분 생각은 어떠신가요? 그래서 오늘은 차의 뒷면에 붙이고 다니는 이런 인형이 과연 불법인지 아닌지를 정확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동티비와 함께 하겠습니다 동티비요 지난 14일 국토교통부는 경찰청 17개 시도,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이 합동으로 한 달간 불법 자동차 일제 단속을 한다는 발표가 있었는데 다음 영상은 불과 몇 개월 전 고속도로를 달리던 승용차에 무언가가 날아왔고 그 때문에 승용차가 방향을 잃고 분리대를 들이받은 뒤에 뒤집히는 사고로 운전자가 그 자리에서 사망을 했던 안타까운 사고였는데 차량에 날아든 것이 바로 판 스프링이었던 거야 이후 사건이 어떻게 해결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대부분 어느 차에서 떨어진 것인지를 확인하기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그래 또 이와 같은 차량의 부 부착하는 인형은 대부분 양면 테이프로 부착하는 클립형으로 되어 있고 그 클립에 인형을 끼워 넣게 되어 있는데 특히 차량이 외부에 노출이 돼 있어서 햇빛과 바람에 빠르게 접착력이 떨어지고 손상될 우려가 있어서 언제 떨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사고로 이어질 확률도 있는 거지 도로교통법 제49조의 모든 운전자의 준수사항에 행정부 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를 운전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명시가 돼 있고 여기서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장치를 한 차란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20 구조에 자세히 명시가 됐는데 그 중에서 세 번째,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으로서 안전운전에 현저히 장애가 될 정도의 장치라고 돼 있는데 그럼 과연 부착된 인형은 불법인지 아닌지 궁금하지 결론은 차량에 부착한 인형을 불법 부착물로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고 다만 부착 인형으로 인해서 이처럼 차량의 등화장치나 자동차의 번호판을 가린다면 안전운전에 지장을 주는 것에 해당이 되고 불법 부착물로 인정돼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해질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리고 또 만약 부착인형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되었다면 먼저 민법상으로는 불법 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게 되고 또 형법상으로는 도로교통 방해죄에 해당되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고 그래. 그러니까 정리를 하면 부착인형이 불법은 아니지만 안전운전에 장애가 되거나 인형으로 인해 사고가 발생된다면 그때는 처벌을 받게 된다는 것으로 이해를 하면 될것 같아. 시청자 구독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영화 속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영웅들이 차량의 안전을 위협할 수도 또앞차 인형을 쳐다보느라 운전에 집중하지 못해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고속주행 중 떨어지게 되면 큰 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불법 부착물은 아니지만 부착하기 전에 한번더 신중하게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차는 네, 내고관리한다. 수고했어. 동티뷰요